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온 김에 여기서 뭐 훔쳐갈 거 있나 한번 잘 봐야 돼요, 여러분. 지금 여기 한번 쫙이 거실만 한번 쫙 비춰주자. 이 소파 동생 집에 있던 건데. 동생이 이걸 안 쓰게 되면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거 내가 탐내고 있었거든요 좋은 집으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럼 저거 무조건 제가 이제 훔쳐갈 거일순위 뭐 이제 피아노는 이제 뭐 준수가 가끔씩 와서 치는데 이거 뭐 인테리어용인가? 쓰지도 않는 거 이거 갖다 버리지 이뭐 어 이쁘게 뭐 조명해놨네요 이것도 훔쳐갈 거일순위 오왕 예쁘게 야외 야외 야외 짧게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음식 준비 중인데 어, 여기서 이제 비안 오고 하면 바베큐도 해서 먹을 수 있고. 오케오케 우리 오케 아빠, 엄마가 관리 잘 해줬어? 오케이! 낑, 낑, 낑! 오케이, 낑, 낑, 낑! 자,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줘. 여기 준수사진. 보이죠? 준수사진 두개 붙어 있는 거 이게 왜 붙어 있냐? <웃음> 쟤네 못 내려오고 있어. 쟤네 한번 비춰줘. 추는 내려왔는데 쟤네 못 내려오고 있어 피카랑 츄. 아 피카랑 라이 이 준수 사진 왜 붙어있냐 새들이 가끔 날라와가지고 여기 부딪혀서 몇번 죽었대요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근데 이거 준수 사진을 그래서 붙였더니 이제 좀 그걸 인식을 하고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할이에요? 헌비지 샤스와비 <웃음> 진짜로 이거 진짜야 샤스와비야 샤스와비 <웃음> 자 들어갑시다 네, 네. 저기 왜 있어? 아니 뭐야 저 찍어줘. 도커 좋아요. 커자 그러면 자 언박싱 하겠습니다. 부모님 댁에 온다니까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고기를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무슨 고기인지 언박싱. 아니, 부모님 어머님한테 또 이렇게 요리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. 고기 갖고 고, 고기 갖고 갈 거니까 회장님 감사합니다. 이거 딱 열었는데 5만원짜리가 <웃음> 왜 고기인 줄 알았는데 꽃이 있어요? 한우꽃이 피었습니다 이 최소 몇십만 원할것 같은데? 그러니까. 우와, 이거 뭐야? 이거 근데 복사, 삼겹살, 삼겹살, 이렇게. 와, 이거 뭐야? 이거 근데 목살 삼겹살 삼겹살 이렇게 고 고기 많 고기 기 하나 먹어볼게 이게. 음. 그 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 어, 잠깐만 됐어요. 이거 살짝 뺐다가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위에 한줄이 아니었네 밑에도 있네 너무나 통이 크신 분이신데? 이제든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살살느는데 고기가요? 여기에 훔쳐갈 거 많거든 우리 애기를 따라와 주수실이왜 이렇게 많아? 동방신기와 함께하는 태극현사를 동방의 투원 이거 언제 챘 거야? 대박. 러빈 다이스. 더 리턴 오브 더 킹. JYJ 콘서트 인 도쿄돔. 또 다른 시드들도 꽤 있네. 우와 이건 뭐야? 오. 아리 자베. 마지막 추 오, 내몸또 하나 발견. 구독, 좋아요, 뭐 하는 거 번째. 오케이. 길어, 그리자, 길게 감사합니다 <웃음> 여기다 너무... <웃음> 넣는게 낫겠다 <웃음> 자, 여러분들의 원하는 자리겠다 트위트 <목소리> 그, 그, 그, 티아노 협조 고기를 심는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물이 맨날 깨워준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며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자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귀한 꽃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며 시아준호와 엄마였습니다 네, 시아준호요? 기분 아프네 아, 시아, 아 그럼 뭐라 그럴까? 준호준호 준호준호와 윤서장이었어요 가수 윤서장님 신인가수 아, 신인가수 가요 노래를 진짜 이상하다고 못하겠다 이 노래 내가 좀 하네. <웃음> 드르드리 동동일자. 준호와 준수가 <웃음> 돌때돌잡이라고 하잖아요. 준호는 뭘 잡았고 준수는 뭘 잡았는지 아는분알 수는 없겠지만 어, 준수 마이크, 준호 풍선. <웃음> 준수 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 야구공 준수 오빠 마이크 오케이 제일 러블리 님이 맞았다 야구공이요? 야구공 어. 진짜로? 응 기억 기억 조절 아니에요? <웃음> 여기, 여기. 야구공이네 야구공이잖아 그 다음에 준수 군은 뭘 잡았을까요? 자 준수는 좀 어렵네 왜냐면 두 개를 잡았네 딩동댕 제일 러블리 오오오모 돈하고 연필도 맞췄기 때문에 연필 준다고 그러면? 연필하고 구독 카방 좋아요 없죠 언제나 오케이 그쵸 언제나 진짜 빨리 <웃음>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편집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Next. 얼굴 보면서 응? 마무리 멘트를 어? 혹시 유튜브 쓸수 있으니까 쓸거라고? 혹시나 유튜브 친구들 바이. 멘트는 좋아해. 좋아해. 피곤해. 유튜브 친구들 안녕. 바이바이.